you <laughs> 저는 수사역을 19시 20분에 출발하는 수산행 SRT 365 열차의 계실장 김창원입니다. 기장 오영재, 승무원 김상미와 함께 승객 여러분을3년역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